네, 여기는 대구 엑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입니다. 저는 주니어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호텔 전체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지금 은 파우더룸이고 샤워장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네요. 이쪽은 거실이고 네, 지금 머두워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날씨가 오늘 좀 흐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날씨입니다 쪽으로 침실이고 이곳에서 아까 거실에서 봤던 뷰와 비슷한 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샤워장과 파우더룸입니다. 면도경이 있어서 아,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면도할 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활용도입니다. 이상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였습니다.